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공간 메타버스 이 유통가에도 메타버스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오프라인 상권이 찬 바람이 불면서 이 온라인 상권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주목받을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상의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등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카페, 패션브랜드, 명품브랜드, 가전제품까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유통업계는 브랜드를 친숙하게 알리면 오프라인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미래 고객인 MZ세대에게 브랜드 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7일 메타버스 플랫폼에 문을 연 이디아 포시젠 카페점 누적 방문자는 무려 3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포시젠 카페점 오픈 이후 포시젠 카페 월드맵은 이틀 만에 방문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유통업계도 메타버스에 진출했는데요 지난달 롯데 하이마트는 메타버스의 하이마트 점프맵을 오픈했습니다 게임 시작 공간인 집에 들어서면 중고거래 서비스 하트마켓 자체 브랜드 하이 메이드 등의 소개 자료를 볼수 있고 또집 안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게임 공간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 공간에서 하이메이드 제품을 활용해 장애물을 넘어 부모님이 계신 클리어룸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클리어룸에는 가상의 롯데 하이마트 매장이 나옵니다 그 매장을 지나 부모님을 만나면서 미션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구찌, 자라, 나이키, 랄프로렌, 디올 등 패션 브랜드들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글로벌 패션 업체들은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맞춤형 제품을 추천한다거나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접목해 패션쇼와 또 매장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구찌는 제페토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가상쇼룸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해당 브랜드 제품으로 3D 아바타를 꾸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 직접 구찌 옷을 입고 가상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실제 수백만 원대인 구찌의 가방은 제페토에선 77에서 88잼에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1잼은 85원 상당이라고 하니 약 7천 원의 구찌 가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찌는 지난 8월 로블록스에서 디지털 버전 디오니소스 백을 약 4,115달러 하나로 약 487만원 상당인 35만 루버스에 판매까지 했는데요 메타버스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기술을 적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명품 브랜드사들도 메타버스와 NF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브랜드를 미래 고객에게 알리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데요 메타버스에서 명품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소비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쉽게 명품을 구매하여 착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실생활에서 과소비 또는 명품 중독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가 새로운 IT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 산업군으로 확산되어 보안의 위협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의 계정을 해킹해 결제 정보를 빼내거나 무료 아이템을 미끼로 불법 사이트로 이용자를 유도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공격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로블록스 만우절 해킹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유저가 로블록스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게임머니인 로벅스를 대량으로 복제해 일부 유저들에게 무료로 공급했고 가장 비싼 가격의 아이템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바꿔 대량으로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얻은 권한을 남용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로블록스의 직원이 해커에게 금전을 제공받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넘겨주어 1억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제페토의 경우 아이템 구매를 위해 설문조사 또는 미션 수행을 통해 무료로 코인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때 설문조사 결과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치를 유도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현실을 넘어 현실이 가상공간으로 확장되는 또 하나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메타버스 보안 이슈들에 관한 적합한 보안 대책과 관련 지침이 마련돼서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안전하게 확장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역시 보안과 피싱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ICT의 전희영이었습니다.